레벨 이래 9번. 이걸 왜 하냐면 그냥 뭐 볼게요. 예를 들면 로그 0.2가 a일 때 로그 80을 나타내라는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너무 간결하지만 사실 이건 유튜브 올리려고 찍고 있긴 한데 수많은 친구들이 못할거란 말이야 잘.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냐 내 눈에 이가 보여 얘도 이가 보여 팔이 2로 안보이면 <웃음> 안고 한번 가서 그러면 얘는 로그 10의 2니까 10분의 2니까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0 이고 그러다 보니 A라는 것은 로그 2 마이너스 1지 이대로 두면 계산이 힘들거든 로그 2가 공통으로 보니까 로그 2에 대해 정리해 그럼 로그 2가 뭔데? A 플러스 음. 1 그럼 이 녀석도 로그 2에 대해 정리를 하면 되겠지 얘가 뭐냐면 얘는 로그 8 더하기 로그 10 로그 8은 3 로그 이지 더하기 끝났지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뭐가 돼? 3A 플러스 3. 그런데 수특 레벨 1 풀려고 노력하는 친구 중에 이거 못 푸는 친구는 있을 수 있으니까 할 보는 거예요 네.